오늘 아침입니다 어, 10시, 딱 10시입니다 10시고 자 이제 좀 씻고 넌왜널 가라하지 않아 아지지 않다고 상남자의 면도를 싹싹 물을.. 저는 이제 한 200, 200ml 정도 넣고요. 아, 섞어주세요. 아, 집에 왜 생일이 안 되나? You nasty! <laughs> uh, make sure you guys keep supporting Horse King and his fitness um, He has a great personality actually He has a great personality He's very good in Korean Please l i e t i like j e s l s e s h l i e this d e t o i s and like this Bye! Thank you! Ah. Yeah, I'm here to crossfit uh, to work I'm going to warm up t m o o 음,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어, 순발력 파트랑 이제 컨디션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 유의해서 오늘도 파이팅하고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후원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kg로 오늘 최대 해서칠 거고요. 좀, 금비대를 하고 싶다 그래서 네, 훈련을 그렇게 잡았습니다. 불편함을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저번에 근력운동이 125에 사급사 아니 5급사 들어갔으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130 정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좀 불편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어서 저는 이제 100kg로 확실이 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저는 프런트 쿼트를할 거고요. 여기는 지금 천천히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 무릎 상황을 보고 보호대착용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자여분 아, 이제 제 운동이 끝났습니다. 저는 바로 이제 집으로 가서 오늘 푹 쉬고 집에 비, 필요한 이제 네. 집안일 좀 하고. 네. 초. 오, 4, 3, 2, 1오케 이, 아, 이, 이, 이, 이, 이, 이, 봐! 더 어, 밟아 자 5, 5초 5 4 3 2 하. 1 12 13 14 15 밟아 이제 10초 임마 허 어, 그거밖에 안돼? 밀어 아아 밀어 임마 이제 4초 3 2 1 5, 4, 3, 2, 1 아씨. 10, 9, 8, 7, 6, 5, 4, 3, 2, 1 자, 비가 살랑살랑 내려요 약간 좀 비를 맞으면 사람들이 자아 성찰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한참 운동을 많이 했을 때는 이 정도는 진짜 우리 훈련량도 아니었지 거의 오미가 수준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훈련을 열심히 하고 다른 것들을 좀할때뭐 일이라든지 다른 거 필요한 것을 했을 때 우선 순위가 바뀌었을 때 다시 운동에게 돌아오려면 똑같이 제가 옛날에 하려했던 시간과 노력과 고통을 감내해야 해요 그게 참 신기하고 재밌는 거거든 스타트는 좀 다를지라도 어쨌든 결승전은 똑같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이 참 좋은, 좋은 것 같아요 솔직하고 참된 것이고 인생의 진리라고 할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테스터 훈 일라오이 미드 미드이 일라오이 장인 영상 올라갔으니까 봐주시고 저는 30분 전에 먹고 운동했는데 지금 또 밥이 먹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대사가 활 활발하다. 이제 오메킴도 우리 맥킴이도 좀 운동 많이 시켜서 이제 식욕이 딱 올라오게 되는 순간 그게 성공한 거예요. 운동을 하면 이제 식욕이 떨어진다. 그거는 이제 정말 뭐 너무 한계치를 넘었거나 아니면 아직 몸이 준비가 안된 거죠. 대사가 활동되지, 이제 대사가 활성하지 않으니까. 아, 동하고 먹는 이이이 제일 맛있죠. 여기다가 딱 단백질 딱 40g 집어넣고 에어컨딱 켜가지고 딱 앉아서 미 너무 라무에딱한 판하면 오늘 잘 보냈다. 너무 님 기분이 좀 어떠세요? 어 좋죠. 진짜 이렇게 윗축구를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데 기회가 많이 없었고 근데 이렇게 미축구도 윗축구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표한다는 분들이랑 이렇게 뭔가 같이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빨리 이기! 윗축구 감각을 손에, 손맛을 빨리 느끼고 싶어 그 손맛이 현장입니다! 신입이? 아이고 어가지고 일단 대충 가져가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 제가 뭐라고 이런 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열심히 운동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는데 아 그래도 한테가리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<웃음> 좀 여기에 지금 <좀> 자극이 <웃음> 되고 <웃음> Let me l o i k c n y put u r t e s on 어떤 것 때문에? 어? 왜요? 아또 다쳤으니까 아... 음. 어. 끝나니까 행복함과 동시에 성취감, 피로감, 그리고 때마침 비가 오네요. 진짜 오랜만에. 어, 비 온다. 대학교 이후에 장비를 안 했으니까 몇 년이야. 9년, 9년. 9년 됐네요, 9년. 정말